요거 할까? 그 i m c o m 딴네자 다시 피아노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잡았던 그냥 트리 e d 코드예요 o n 요 done, 요게 테만 거예요.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. 송 햄버거 자, 여기서 어, 목소리가 잘안 들리네? 그러면 뭐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소리를 내려주고 어송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. 네. 자, 그다음에 스네어송 햄버거 햄버거 송 햄버거 햄버거. 자. 여기에 반복이 돼 있어서 이렇게. 어이쿠, 어마어마한 트럭이 지나가는군요. 버스인가? 자. 햄버거, 송 햄버거, 햄버거, 햄버거, 햄버거. 네,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. 자, 뭔가 지난번보다는 음, 음, 이렇게 예, 지난번은 뭐 감각에 대한 설명만 주구장창 했는데 지금은 좀 다르죠. 햄버거, 송 햄버거, 햄버거, 송 햄버거. 자, 그럼 드럼 비트에 우리가 보면은. 궁 짝이 있죠. 궁 짝인데 이번에는 음 뭐라고 할까요? 음 하이햇이라고 해서 찰랑찰랑 거리는 소리 있죠. 자 보세요. 저음, 중음. 그러니까 저음은 낮은음, 그죠 중음은 중간. 고음은 찰랑찰랑 거리는 칠링 칠링 칠링 그런 소리를 찾아볼게요. 여기 보면 하이햇이라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는 쪼개져 있는 샘플이에요. 이렇게 네, 이렇게. 그래서 얘, 얘가 좀 얌전한 것 같아서 얘를 한번 불러와 보면, 자, 얘는 음, 하이햇 뭐 이렇게 써주고요. 자, 그다음에 화면을 엄청 키워가지고. 역시, 네 박자에다가 해줍니다. 자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 뮤프3이었습니다.